안열린다안 열린다. 안 열린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뱃밭이, 뱃밭이, 뱃밭이, 뱃밭이, 뱃가이 뱃밭이, 뱃밭이, 어밭이 뱃밭이, 뱃밭이, 뱃 안 되고 그래서 아빠 해주려고 와. <웃음> 어, 대박. 지선이 해주려고. 와. 아, 엄마가. 와 대박 사건. 안 그래도 칼이 잘안 돼. 이저희칼 <웃음> 살까 엄마가. <웃음> 응. 사고로 그는데 와. 이거 냉장고 냉실에 넣는지 갈수 있다. 뭐야? 왜 이렇게 나요 와. 칼을 먹고. 사고. 와. 이거 다 우리 주는 거야? 응. 아니야. 한 일주일은 벌써. 음. 이건 되니까. 또 뭐야? 떡? 밀어. 밀어. 한명 아, 밀어 없으면 엄마가 가시 사골국에 오, 사골떡 넣으면 네. 응, 응. 되니까. 이거 냉이랑, 네. 이거 사골을 먹는 대파랑. 아, 네. 아, 그걸 또 사러 왔어. 아니 엄마가 <웃음> 엄마 아, 대단하다. 이거는 냉이랑 수육를 응. 먹으면. 아, 네, 맛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냉이 아니라 탈레. 달래. 아, 트리고 먹으면 맛있어서 그리고 순이가 좋아하는 파김치. 오예. 파김치.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소라지 맛집 오, 와우. 아니 이런 것만 먹으니까 아. <웃음> 한식 먹으라고. <웃음> 아니, 뭔가 뭔가 생각이 나근데 이게 순각이 생각... 꼈네. 아, 엄마 아빠랑 이살 사진 <웃음> 찍어. 아, 아빠 엄마 사진 찍어. 오마저금더 가운데. 비비기 슬아밍. 비비기 슬아밍. 비비기 슬아잘비겠습니다밍 비비기 슬아밍. 비비기 슬아밍. 비비기 슬아밍. 비비기 슬아밍. 일단 피자라고 하는데 피자는 아닌 것 같고 그라탕 같은 음, 느낌 이 고구마 그라탕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븐 처음 써봤는데 음, 맞아 뭔가 느낌이, 아, 느낌이 비슷한 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이거 같기라고. 지금 오빠가 처음 만든 요리인데 처음으로 첫 오븐을 써서 지금 엄청 <웃음> <그래서 음정> 그렇고 <웃음> 음. 이거는 엄마가 좋아하는 참치 참치 음. 참치야. 그리고 이거는 연어 음. 이거는 그 마트에서 잘라진 건데 이건 내가 잘랐어 <웃음> 음. 아그냥구나 음.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네. <웃음> <웃음> 덕분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자 네. 네. 네. 네. 네. 네. 피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엄마가 무슨 말 제일 많이 하느냐, 아느냐고 나한테 물었는데 그 대답이, 대답한 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었어. <웃음> 어 글쎄, 잘 모르겠는데. <웃음> 그말 제일 많이 한는데어 <웃음> 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빠, 나도 그거 진짜 많이 넣었어, 아빠한테. 아빠한테 뭘 물어봐.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웃음>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아빠가 찾는 게 아니야. 나한테 또 찾아보라고. <웃음> 아, 아버지가 찾아보시는 게아니고 <웃음> 근데 그게 제일 많아, 응? 많았었어. 엄마는? 엄마는 은진이가 말을 해줘야 는데 나쁘지는 않아. <웃음> <나> 나쁘지 않네. 그게 애매한데. 나쁘지는 않네. 어, 진짜. <웃음> 어, 진짜. 진짜. <웃음> 뭔가 좀 아빠는 음, 음. 솔직한 편인데 엄마는 좋은 걸 찾으려고 하는 게 음. 있고 아 물을 그렇게 계속 해줘야 되는구나 근데 물이 바로 스며드네요 네, 네, 네, 네. 돌이 스며드네 아, 어. <웃음> <웃음> <웃음> 다치겠다 어때? 어, 느낌이 확실히 좋아 다치겠다 우와. 괜찮아? 오. 너무 괜찮은데? 원래 같으면 이게 그냥 이렇게 안 잘리고 <웃음> 세게 누르면 안 잘리고 거의 힘으로 자르는 그러니까 거였어 그냥 눌리, 눌리기만 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눌리기만 해도 잘리네요 우와. 아빠 고마워요 자은 것도 했어 자사라 아저씨, 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가요. <웃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 하트. <웃음> 오? 와우. <웃음> 이제 우리 집에 와요. 고마워요. <웃음> 외집이 공사하게 됐어요. 우리 집이 누수돼서. 근데 물이 있었지. 네, ]가? 간간이 새다가 최근에는 비 와서 그랬죠. 네, 비올때 이제, 이제 비우 아마 비가 원인것 같아요. 간간이 새다가 위층 공사하고 나서부터는 몇 달간 아... 안, 이제 안 생겼다고 아, 그래요? 네. 그냥 막 한 시간 정도 벽지 공사에서 마쳤어요. 그냥 흰색깔 벽지이고, 이제 좀 마르기만 하면 된대요. 엄마가 대왕 사골을 주셔서, 사골국에 같이 물만두? 사골물만두국 만들려고 해요. 이거 엄마가 준 사골국, 이거 떡국, 떡도 주셨어요. 응, 고구마, 다 먹었어야지. 겠습니다. 맛있겠네. 음. 음. 맛있어. 음. 간도 딱 좋다. 음. 같각 풍량한데 <웃음> 밤에 오면 무서울 것 같은데? 응 음. 음. <웃음> 어, 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어딨 남편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러요 날씨가 따뜻해서 좋네요 맨투맨 한장 입었어요 조심해 어? 부드럽네 생각보다 맛있다 맛있어? 음. 이게 음. 유명하댔어 음음 맛있네 와 이게 뭐지? 와! 안으로 들어가